세종시 여기 뭐죠 1위가 17억 인데 2위 3위 6위 야뭐 20위 30위 40위 까지도 거의 뭐 아파트가 10억 11억 입니다 야이 동네 뭡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천도론 때문에 가격이 급작스럽게 뛰었고요 실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도 평균적으로 19년도에서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4억 8천이던 것이 13억까지. 그렇다면 사실 지금 집값은 뭐 내린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린 게 아니죠. 4억에서 13억까지 가격이 뛰었다면 적어도 5억 6억까지는 떨어져야 실질적인 뭐 어떤 가격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1위가 수루베 3단지, 뭐 일단 이름도 뭐 생소합니다. 그런데 54평이 17억,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이 4억 8천에, 19월 19년도부터 4억 8천이었는데 최고 가격은 13억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는 9억 5천, 그리고 보다시피 2022년 4월, 6월, 7월까지만 거래가 되었는데 9억 5천까지 거래가 된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실제 1위부터 30위까지도 대부분 10억대 아파트입니다. 2위가 천마을 3단지. 마찬가지 1 9년도부터 급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7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는 5억 3천까지 하락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2년도 계속해서 전세 그리고 뭐 월세 뭐 가끔 있고 거래가 거의 없다. 그리고 수로베 1단지. 마찬가지 16억 5천 45평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년도부터 가격이 뛰었는데 3억 9천짜리가 최고가격이 9억 4천 그리고 현재는 6억 2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마찬가지 거래는 거의 없는데 전세가 34평 기준에 2억대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43평에 16억 3천 마찬가지 19년도에 거래가 5억 5천에 되던 것이 최고가가 11억 9천 와이뭐 장난이 아니네요 사실 여기에 뭐 투자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안 찍어도 어느정도 돈은 다 벌었겠습니다 이런걸 확인하고 다니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투자 투기를 했겠습니까 때돈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수는38평 기준입니다 한뜰 마을 3단지 지금 42평에 1 5억 3천 인데 실제 19년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억 5천짜리가 9억 5천 두배 가까이 뛰고 다시 내려왔다가 5억 9천 다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평에 12, 15억 5천 그 이게 17억 15기 32까지도 대부분 10억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야참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이 투자투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올라갔는 거에 반도 안 내려왔는데 벌써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졌다. 폭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새뜸 그리고 14단지 아 43평이 15억 1천만 원 그리고 19년도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7억 4천에서 13억 5천까지 그리고 현재 1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중앙 S 클라스 마찬가지 거래되는 게 80평 에15큰 뭐 거래 자체가 없고요 파리 도렘 14단지 43평 에14억 9천 그리고 마찬가지 19년도 부터 가격이 입니다 5억 6천 짜리가 12억 6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엄청난 가격인데 또 웃기게도 원상 복구가 됐어요 5억 7천 까지 야이거 뭐 이만큼 뛰다가 이렇게 하락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원상 복구 수준이죠 야 이거 완전히 사실 거의 뭐 투기 세력들이 아니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공 에서 글라스 마찬가지 15 49평 뭐큰 거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도렘 14단지 43평 14 아까 동일한 매물 같아요 그리고 구램 도렘 9단지 42평 24 5천 마찬가지 여기도 19년도부터 가게 이딥니다 5억 7천 짜리가 11억 4천, 야, 거의 뭐두배 이상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집 떨어진 가격이 8억 2천. 이건 물반 고기반이란 말비스 머리 하에. 뭐, 던지면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19년도에.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사재 끼는 거죠. 못해도, 뭐, 최소 여기 있던 사람이 요 정도 선에만 사도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였네요. 이런 걸한 번씩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가슴이 조금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 이게 완전 아파트가 사실 이게 뭐 주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벌이의 어떤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마찬가지 한떨마을 2단지 5억 4천이 5억 9천 그리고 셋뜸 11단지 그리고 19년부터 도가격이 됩니다. 7억 5천에서 14억 1천만원까지 거의 두배죠 이거 대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 30위까지가 거의 두배 뛰기 많게는 두배반 뛰기까지 했으니까 뭐 5억이 12, 3억 뛰는 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이거 아참 22위가 이, 이 편한 세상 38평에 14억입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가격이 꿈틀거리고 5, 5천짜리가 13억 8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7억 8천, 그리고 9억 4천. 이게 천도설 때문에 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만큼 가격이 뛰었다면 투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샘 7단지 마찬가지 19년도 나오지 가 않는데 오르기 시작해서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큰 거래는 지금 없고요. 웃긴 게 지금 거의 가격대가 5억 뭐 이래 되는데 전세가는 2억 됩니다. 이 사실상 뭐 전세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밀 2단지, 뭐 13억 4천, 큰 거래 없는 것 같고요. 천마을 5단지, 마찬가지, 58평이 14억 4천인데 19년도부터 가격이 꿈틀거립니다. 2억 8천짜리가 6억 9천 7억 가까이 띕니다 와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은 1억 8천 입니다 아 여러분도 보시면 느낌이 좀 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큰 거래가 없었다고 보고 샀던 구단지 마찬가지 19년도 7억 6천 13억 뭐 던지면 12억 13억 이 아파트 12억 13억 그리고 전세가는 3억 된인데 이거 도대체 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지 19억 자, 마찬가지 더 하이스트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더 하이스트 가온마을자 19년도에서 꿈틀거립니다 5천 그리고 7억 4천 다시 뭐큰 거래는 없었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마찬가지 전세가는 2억에서 3억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돼 예, 네, 전세 가격 자체가 반도 안 돼요 세종주문클래스 마찬가지 13억. 예전에 19년도부터 움직입니다. 4억 8천짜리가 10억. 두배 뛰었죠. 다시 내려왔다가 5억 6천에서 다시 한계가 거래가 되었고요. 음 세종대방 dmct. 41평에 야, 41평에 12억 7천. 마찬가지 19년도에서 움직입니다. 3억 천짜리가 10억.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세종시. 보통 19년도 이 정도 자리에서 대부분 움직여서 뛰는 게이 정도 움직이는데 거의 3배 뛰기뭐 못하면 2배 뛰기 입니다 이거 뭐돈 놓고 돈 먹기 아니겠습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갔어야 됐나요 와 진짜 여기에 아무튼 여기에 제가 한 10억대 정도만 대강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뭐3 0위 까지 3 0위 넘어도 4 0위 까지도 이게 뭐 거의 11억입니다 뭐 이런 아파트들 누가 다 사요 이거 일 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뭐돈 놓고 돈 먹기에 완전 투기 세력들 부업 천지로 만들어 놓고 놀자판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 주는 것 같아요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 포항이 50만 대구가 250만 24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 세종시도 거래가 장난이 아닌데 평균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 4억대에서 1억대, 2억대, 기본적으로 4억, 5억 정도, 평균적으로 4억 5억 정도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거래량 5억 3천, 2억 9천, 뭐큰 거래량은 없죠. 마찬가지 25평, 4억 천, 큰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프를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 1억대 아파트, 그리고 1억대 아파트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데 3억대 마찬가지 약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평 5억대, 33평 6억대, 그리고 18년도, 19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다시 마찬가지 2배 가까이 뛰었죠. 뭐 거의 도렘 1단지, 도렘마을, 수배마을 뭐 이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그래 많지가 않았는데 뭐 예전에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가재마을도 있네요. 가재마을. 네, 19년도에 4억 3천짜리 움직여서 8억 8천 두배 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내려옵니다. 4억 5천으로. 예. 네. 그리고 23평에 4억 3천. 이거 뭐 사실 뭐큰 거래가 없다고 봐야 되고. 뭐 가라고 오단지. 똑같습니다. 19년도부터 대부분 움직입니다. 3억짜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7억. 거의 두배 뛰기 다 했죠. 거의, 뭐, 두 배에서, 뭐, 한 1.5배, 7배 정도. 그 정도 먹고 다 튀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 해, 말, 말. 해밀말 아, 여기는 전부 다 마을이네요. 마을에 무슨 아파트 가격이 이래 비싸요. 이 동네 마을에. 예? 가라오단지. 와, 이거 뭐또 19년도에 3억 3천짜리. 68,000, 2배 뛰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 와, 이거 투기 세력들이 내 영상을 본다면 배 잡을 겁니다. 와, 야, 진짜 여기에 평균적으로 3사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가온 3단지, 수루 마을, 머슴 마을, 가재 마을, 천 마을, 야, 19년도부터 뭐 움직이기 시작해가 3억짜리 기본적으로 뭐 7억, 8억 다 됐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평균적인 거래량이 기본 4억, 5억, 7억, 8억입니다. 예, 뭐 적은 금액들은 거의 뭐뭐 이건 뭐 어쩌다가 4,200 이건 필요 없고 7평짜리니까 3,4억이고 뭐좀 못하면 2억, 3천 그냥 4억이죠. 예를 보면 거래량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12월달인데도 거래가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편안 뭐 사실 또 19년도에서 움직입니다. 2억짜리가 6억 5천으로 다시 또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사에 1억짜리 조금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7억짜리도 19년도 움직입니다. 쭉 4억에서 8억. 이야, 참 대단합니다. 거의 4억 5억 6억 정말 이거 뭐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해서 이런 걸 가지고 뭐갭 투자를 했는데 뭐 지금 힘든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뭐 동정심 자체도 가지가 않네요 이거는 갭 투자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있던 것들이 보통 19년도에 이 자리에 있다가 기존 이 정도에서 올라 갔고이 정도에서 먹고 나왔는데 기존 어떤 안정적으로 먹고 나왔는 분 그리고 뒤늦게 막차를 탔는 분뭐 사실 그런 것까지 공정을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특히 세종시는 더욱더 그렇네요. 실제 투기를 했던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모르고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은 눈티 맞고 슬프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갭 투자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이 있든 없든 군중심리에 휩싸였든 어쨌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기 바람에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혹한 현실은 적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게 뭐든지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들은 대가리들입니다. 총책이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서서히 뒤따라가죠. 뒤따라가고 여기서 먹고 총책은 빠집니다. 하지만 못 모르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고 그리고 좀 되겠지 싶었는데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살이 와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렇다면 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고 대부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죠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